그 6주 이상 1위를 했다라는 이야기 들려드렸잖아요 음. 음. 7주 7주 1위를 주까지. 네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잘못 말하고 7주요 이랬잖아요. 어, 그 이게 지금. 어? 어 성직글인데? 8주 해야 되나? 어떻게 8주를 <웃음> 할것 같아요. 음, 지금. 네, 오, 기, 7주까지 간다는 게 대단하네,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신곡까지 나왔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음.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100 연속 7위를 하고 8주 1위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음? 7주 이상 핫100에서 1위를 한 여덟 번째 가수가 됐습니다. 음. 네, 지난주에 핫 100에서 하샷 데뷔를 한 곡은 총 54곡이라고 했잖아요. 네. 자, 이제 7주 이상 1위를 한 여덟 번째 가수가 됐는데 오. 7주 이상 한 가수를 좀 찾아봤는데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아리아나 그란데가 2018년 11월 17일에 Thank You Next라는 노래로 7주 음. 연속 1위를 했고요. 음. 그 다음에 2019년 2월 2일 까 11월부터 사실 그 다음에 2월까지 아리아나 그란데가 계속 1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 예. 그때 2월 2일부터 세븐 링스라는 노래로 또 7주 1위를 합니다. 오. 이 세븐 링스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마이 페이보리 팅, 그페이 i n g 노래를 샘플링 한 노래예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1964년에 비틀즈가 I want to hold your hand 이 노래로 7주 연속 1위를 했어요. 만약에 8주 1위를 한다 그러면 음. 어 이제 어떤 기록을 또 가진 가수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냐면 음. 95년 9월 달 머라이어 캐리의 팬테시 이게 8주 음. 1위를 했고요. 2018년 4월 캐나다 음. 가수예요 드레이크 라는 가수가 나이스 어. 포왓 nice 이라는 노래로 또 8주 연속 1위를 했어요. 어. 그 다음에 올해 초 올리비아 로드리, 로드리고 이 가수의 기록을 지금 방탄소년단이 깨고 7주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가수가 8주 연속 1위를 했거든요. 이 어. 기록을 같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음. 이 올리비아 로드리고는요. 예. 이핫 100에 이름을 올린 최연소 가수예요. 음, 몇 살인데? 2003년생. 오. 빌리 아일리시가 그전에는 그래도 최연소 쪽에 가까웠는데 빌리 음. 아일리시가 2001년생. 음. 와 wow. 둘다다 다 어리죠. 네, 어리죠. 음,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대단한 거고 방탄소년단도 그쵸? 그렇고. 네, 대단하죠. 이게 그, 굉장히 응. 내가 아는 거 보니까 응, 응, 응. 비틀. 어, 비틀즈. 어, 비틀즈. 이렇게 아, 아. 아는 사람들하고 그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라는 얘긴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어깨를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한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단하지. 그룹으로 치면 두 번째 가수라고. 근데, 근데 우리가 그 그룹, 우리 그룹 안 치잖아. 머라이어 캐리가 그 프로젝트 그룹 그룹이기 그래.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방탄소년단 어, 유일하게. 첫 번째, 예, 그룹이 될 수도 있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속곡 나왔잖아요. 퍼투댄스, 퍼미션 투 댄스, 퍼투댄스.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1위를 하겠다라는 그 예상을 아, 좀 진짜?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방탄소년단하고 방탄소년단이 겨루게 생겼어요. 예, 예. 그래도 뭐, 만약에 어, 퍼미션 투 댄스가 1위를 하면 버터는 그냥 2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면 버터가 1위라고 퍼미션 투 댄스가 2위라고 근데 계속? 지금 뭐 음반 판매량부터 스트리밍 서비스랑 뭐 이런 거를 조회해 본 결과 아무래도 1위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 퍼미션 투 댄스는 지금 뭐몇 위쯤에 어, 있어요? 지금 제가 봅시다. 이거를 음. 바,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퍼미션 투 댄스가 지금 상위권에는 없어요. 오. 지금 먼 헌드레드에는 어, 올레비아 로드리고가 2위에요. 굿포 유. 그 다음에 듀아 리파가 3위. 음. 그 다음에 도자켓이 4위고 닐라스엑스 저번주에 설명드렸죠. 이 친구가 5위인데 음. 이 닐라스엑스의 몬 몬테로이 노래도 1위 위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었던 노래거든요. 아, 그래서 거의... 여기는 아직 안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근데 1위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렇 근데 이 퍼미션 투 댄스는 에드 시런 있죠. 에드 시런 아시죠? 에드 시런 들어본 것 같긴 하다. 쉐프 오브 마이 하 부르고 아, 영국 영국 가수. 음... 머리 뽀글. <웃음> 이 가수가 작사 작곡에 참여를 죄송합니다. 했어요. 에이. 아, 진짜? 음. 네 오. 그리고 작사 작곡? 작사 작곡, 전... 에드 시러니 어, 방탄소년단 진짜? 노래를 네. 이게 아마 두 번째 협업일 걸요. 그 전에도 에드 시러니 한번 방탄소년단하고 손 잡고 뭘 했던 기억이 음. 있거든요. 음. 네. 음. 그리고 이제 이게 9일에 지난 9일에 퍼미션투 댄스가 공개가 됐는데 음. 공개하자마자 스포티파이죠. 스포티파이. 있죠? 음. 여기 이음원 사이트에서 음. 글로벌 탑200 2위로 진입을 했어요. 글로벌 탑200 네. 그다음에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더니 52시간 만에 유튜브 뉴욕 조회수가 1억 뷰를 넘겼어요. 와 네. 1억 뷰. 예.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 다음 주에 1위를 할수 있겠다라고 지금 점을 그렇구나.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방탄소년단과 방탄소년단의 세계 대결이 되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다음 주더 기대됩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 음. 과연 8주 1위를 할지 음. 퍼미션 투 댄스, 퍼투 댄스가 어떻게 오를지 요거를 <웃음> <웃음> 조금 네. 또 정리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빌보드의 역사를 알려드리려고요. 음. 빌보드가 언제 처음 시작됐는지 아세요? 빌보드 핫 100가? 맞춰보세요. 그때 거의 1800년대라... 1 8 0 0대데 그렇게 오래? 1900... 1940년대. 어... 어, 그거는 너무 빨랐어요. 이게 1958년도에 시작했어요. 아 개띠해. <웃음>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다. 58개띠 너무 그러니까,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웃음> 정확히는 58년 8월 24일 개설됐는데 이 빌보드 핫1 헌드레드가 개설되기 전에는요 음. 어떤 게 있었냐면 전미의 주크박스에서 제일 많이 플레이된 곡 차트, 주크박스 아시죠? 그 카페 같은데 식당 같은데 가면 있는 거 예, 예. 그거 전본적 있어요. 꽤 그걸 그냥 전시를 해 놓은 건지 실제로 작동도 네. 할수 있는 것 같던데 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서 네. 왜 선택해서 네, 네. 하는... 이게. 그거, 그거 가끔 있더라 그러니까 네. 어딘가에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해 보지는 않았는데 네. 오, 이게 옛날에 그거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왜 그게 페이를 넣어서 했다잖아요 아. 그래서 그걸... 페이 뭐라고 하는 게 있어 아. 내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겉탈키 식으로 알아갖고 오. 정확하게 전해 드릴 수가 없네. 그래서 이원핫100 어. 헌드레드 전에는 주크 음. 박스에서 제일 많이 플레이된 곡. 아니다. 커버를 하나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커버? 어, 돈 어. 많이 벌었겠다. 그렇죠. 음. 그다음에 전미의 라디오 DJ들이 가장 많이 플레이한 곡 차트. 음. 그다음에 전미의 음반 가게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곡 차트. 아, 빌보드 네. 전에는. 네. 오. 그다음에 빌보드 탑100 헌드레드 전신이라고 볼수 있는데 a l 로 n o 브히 이렇게 어. 이렇게 돼 있었대요. 음. 그래서 On a o n o r Roll of Hit 요거는요. 에? 45년 3월 24일에 시작을 했는데 에? 방금 말씀드렸던 뭐주크박스에서 많이 플레이 된 곡, 라디오 DJ가 많이 들은 곡, 레코드 가게에서 많이 팔린 거 요거를 합산을 해서 만든 거였대요. 아, 음.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요게 빌보드 원, 핫 100의 전신이 된 거예요. 아. 네. 근데 1위에서 10위 그리고 30위까지만 발표를 했었대요. 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100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웃음> 이 빌보드 탑1 0 0가핫100 전에 이 언어 올스 오브 힛 다음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1955년 11월 둘째 주에 시작이 됐다가 음. 빌보드 핫100 차트로 58년에 음. 정확하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빌보드 핫100 역사상 처음 1위를 한 사람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네. 그렇죠. 역사상 그렇게 음. 명예로운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죠. 최초로 1위를 달성한 노래는요. 그 당시 인기 팀 아이돌로 불렸대요. 니키 릴슨. 어, 모르겠다. 음, 저도 모르겠어요. <웃음> 근데 이리키릴슨이 마큼롤 명예의 전당 헌액자이기도 해요. 아이 마큼롤 명예의 전당 이야기도 되게 재밌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해드릴게요. 음, 음, 음. 이리키릴슨이 유저지 출신이에요. 티네. 음, 진짜? 네. 여기네. 근데 경배행기 사고로 45세 요절했어요. 아 그래서 이때 빌보드 핫 100에서 2주 연속 Poor Little Fool 이라는 노래로 2주 연속 1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네. 뭐, 리키, 마, 마틴, 리키 마틴? 뭐, 이런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 없죠. 아, 네. <웃음> 죄송합니다. 어제 <벌써 웃음>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웃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빌보드 1레드핫 100, 100의 역사를 조금 알려드렸어요. <웃음>